지난 5일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신트리공원 테니스장에서 실외 체육시설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1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끝이 아닌 위드 코로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차준태 구청장은 지난 5일 부평구 신트리공원 테니스장에서 실외 체육시설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지역 내 체육시설이 개방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시설물 안전과 보수, 방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 실태 상황을 비롯해 최근 바닥재 공사 완료에 따른 테니스장의 시설 보강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체육시설 특별 점검 주요 항목은 실외체육시설 안전 점검과 실외체육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음식물 섭취 금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가 체육진흥과로 일원화됨으로써 담당 부서는 지역 내 체육시설 현장 24곳에 대한 안전과 보수, 방역 상황 등을 점검 완료했습니다. 아울러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실내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 중심의 부평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문가와 구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은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유창복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부평구 주민자치회 발전 전략 발표는 박희선, 마을과 사람 공동대표의 부평구 주민자치 발전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필구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의 마을자치시대, 스스로 함께 주민자치시대를 열자는 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인천연구원 김정욱 박사,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이동일 단장, 부평구의회 유경희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 기반으로 추진 3년차를 맞이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십정일동은 남인천 신협으로부터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동절기 이불 29채를 전달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부평구는 2021년 부평구 후원자의 날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을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6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려 김장김치와 겉절이 1,000kg을 203가구에 전달했는데요. 맛있는 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든든한 밥상을 책임져주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정보와 온라인 납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인천시 지방세를 검색해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세금납부 도우미의 도움으로 나의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 혜택 등을 모바일로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200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인천이음카드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2021년 12월 중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늘 30일까지로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 또는 부평구 꿈드림으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부평구는 3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갈등관리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합의에 기반한 갈등조정 마당 사례가 장려상에 선정된 건데요. 지자체에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수건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 2017년에는 공공갈등을 예방 조정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갈등관리 힐링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갈등 해소를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풀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구민중심의 행정도시, 부평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